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잠시 뒤1시 반에 국내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와 현재 상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고농도 미세먼지는.